체크 체크 체크 기입니다 아이씨 마이 요시야 아? <웃음> 예술리 샬롯이야? 요시 요시야? 요시. 샬롯은 캐피잖아 캐피 <웃음> 그러고 보니까 아빠는 캐피고 샬롯은 티아라네 그렇지? <웃음> 자 오늘도 마리오 오디세 <웃음> 2인용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프로 컨트롤을 하고요 샬롯은 조이콘 한쪽으로 할거예요 샬롯 캡이 움직여주세요 샬롯 공격! 쟤네는 샬롯 공격 못하니까 샬롯 가서 공격해도 돼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격? 샬롯 어서 도와줘 응? 어? 이거봐 아빠 당하잖아 어서 공격! 그렇지 나잘 못해 이거 괜찮아 서로 <웃음> 같이 하자 <하잖아>. 괜찮아 <웃음> 어! 멍멍이 <마모님>. 캡쳐해줘 캡처, 어 <웃음> 캡쳐부터 찰나 <찰라>. 캡쳐해주세요 <웃음> 오케이 땡슈 굿 조합 러리 원투 트리 어 뭐야 홀이다 들어가 보자 멍멍이 <웃음> <금방에> 들어가 보자 <웃음> 어파우예 <Yeah>. 먹어 먹어 <웃음> 오케이 <웃음> 어? 우리 여기 있는 새한테 말을 걸어볼까 안녕 안녕 여기 <웃음> <웃음> <얘는> 뭐, 누구야? <웃음> 얘는 타카트라는 애, 타카트 타카트 <웃음> <웃음> 저게 이름이야 샬롬 어? 멍멍이로 나이스샷하면 파워을 얻을 수있다 <웃음> <웃음> <웃음> 가보자 캡쳐 야 h a n 이거 먹었잖아, 그지 w e Right away, r i g away, r i g away, r i g away! 힘들어! Shake it, 와 h 들어 힘들어! 잘다 우오 그한테 잘라 네 계속 나온다 빨리 도망가자 어 아빠+ 아빠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Shake it, s h a r l o t t e Okay. No. What the hell? What is this? o i s pretty nice, Oh, look, there's a purple coin. Oh, e a l l y There we go. c h a r l t t e let's eat it. Let's get up. Okay. Well, we f o i n d Okay. 오케이 우우우우우우 <뭔> 자, 또, 우우 오케이, 예, 우우우우 오. 우라우라 y 우우우우우우 t 우우우우우 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 우 오, 우우우우우우 어디가? 어디가? 어? Where is it? w 어 우리 갑자기 2D가 됐어 그지? 네! 우와 되게 플랫해졌어 그지? 네! Where are we? 올라요 우리 올라가 봐야지 Go! 오케이 나가자 뚜뚜뚜뚜 워우 워우 워우 케이 저기 또 여기 뭐 있어 그치? 네 여기 올라가 봐야될 것 같은데 그치? You hit the mushroom 어 안돼 이리 가면 안돼 Power Moon 어, 어, 파워문이다 오케이 잠깐 우리 여기 아직 하리 더 남은 것 같아 그지 아까 뭐가 많았어 그치? 응어 또있다 네, oh, 어, 네. 어디있지? 어떻게 가야 될까? 가 니가 가 니가 나가. 니가 나가. 나가. 니가 나가. 니가 나 나가. 니가 나가. 니가 나가. 가가가나 나가면 싫은데. 어, 일로 나왔어. 우리 아직 저기 안에 못 먹은 게 있잖아, 그렇지? 응. 저 아래 가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떨어질 수 있다. 우와. 오케이. 위. 오케이. Oh, d t know, d n t o w Okay, power move! Yeah! Okay. o uh, oh. o Oh, o h Oh. s h a l o w y ready? Nice, good job! 슉 하고, 오케이. Thank you, c h a r l 무? 자, 이거 우리 이거 해볼까? 안녕. 엉클 아미보야. 투플레이에서는 아미보 못 쓰는구나. 오케이. 자, 안녕, 마리오. 지금 파움물의 위치를 조사하고 있어 피피티코인 주면 파움물 어딘지 알려주겠대 힌트 사고 싶어? 응? 오케이 코인 많으니까 고마워 내가 니네 맵에 나니 네 지도에다가 마크 해놨으니까 마이너스 버튼 열면 볼수 있어 어 저기 때파움 고마워 저기 파움 지도 보고 찾아가야지 파움이다 오케이 여기 주미 아니야 이거는, 이건 거는이철영할 수가 없어 이제 올수 있어 아 그러네 지금 우리 여기 가야 되는구나 우주선 화물을 많이 모았나봐 우리가 우리 이쪽 가볼까 아니면 비행기 타고 딴데 갈까 비행기 타고 딴데 갈까? 오케이. Okay. 샤워 원하는대로 하자. 휴우샤워캡처우성은을 깨워주세요! 오오오! 많이 왔어! 하이파이! 붐!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어루 예! 루루루 와우! Wow. 와, wow, 우리 이제 충분한 연료가 있으니까, 샌드캐스로갈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있으니까, 어서 가서 피티라랑 피치를 구하자! 네! Let's go! Let's go! 자, 저걸 선택해보는 거야. 샌드킹덤으로, Let's go! 오잉? Yeah. <웃음> <웃음>